안녕하세요. 미지뷰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씻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지크의 누드 포션 팔레트를 가지고 웜톤 누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지금 딱 기초만 했고요. 지금 크림까지 딱 바른 상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막 이제 인터넷도 막 설이랑 다 껴가지고, 인터넷도 그렇고, 뭐 조명도 그렇고 좀 이사하면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 영상도 좀 늦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좀 많이 부은 상태예요. 음 어쨌든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이지크의 팔레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지크의 누드 포션 팔레트 자체가 인기가 정말 많고 데이지크에서 좀 스테디셀러? 라고 해도 될 만큼 지금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을 해봤고요. 우선 베이스를 이제 할텐데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프라이머 자체가 진짜 하루 종일 베이스 메이크업을 좌지우지한다? 할 정도로 진짜 프라이머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그래서 프라이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프라이머와 파운데이션이 좀잘 조화가 맞느냐? 이게 또 진짜 중요해요. 매트한 프라이머인데 정말 촉촉한 파운데이션 썼다. 그러면 겉돌거나 밀리거나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촉촉한 프라이머와 촉촉한 파운데이션 정말 잘 맞겠죠? 그런데 매트한데 매트한 프라이머에 또 매트한 프라이머면 좀 쩍쩍 갈라지는 이런 기초 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촉촉한 프라이머와 약간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또잘 또 어울리는 조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촉촉한 기초 공사를 하려고 해요. 포렌조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이거는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제일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포렌조 프라이머 중에서도 제일 촉촉한 세럼 타입의 프라이머로 출시가 돼서 이거는 제가 포렌조 프라이머 썼던 것 중에 제일 촉촉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남기기도 했는데 일단 프라이머 자체는 모공을 메워주면서 피부의 요철을 정리해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핑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톤업을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좀 탁하게 약간 백탁현상처럼 일어나는 그런 핑크톤이 아니라 내 피부의 컬러가 투명하게 비춰지면서 시스루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 표현이 되는 톤업의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고 아, 내 피부에 세럼을 올렸다. 라는 느낌으로 정말 가볍고 투명하게 올려줘서 크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프라이머 바를 때는 둥글게 둥글게 돌려서 발라주면 모공을 자연스럽게 메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둥글게 돌려서 발라줘야 모공을 좀더잘 메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타입 자체가 이 핑크 톤업이라고 해가지고 와, 화사하게 막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피부 톤업이 되면서 광채까지 나가지고 필터인데 화사하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필터를 싹 끼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프라이머예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할 건데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촉촉한 타입을 할거예요톤 다운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봤고요 알마니의 디자이너리프트 스무싱 퍼밍 파운데이션 4호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사한 피부톤보다는 태닝한 것도 있지만 탄탄하면서 탄력있는 피부표현을 위해서 톤 다운된 메이크업을 하는게 좋기 때문에 제 피부보다 다운된 4호 컬러를 선택해봤어요. 알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은 촉촉하면서 가볍게 올라가고 광채 피부를 연출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올려준 후에 물 머금은 촉촉한 퍼프를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녹스 파우더를 사용해서 외곽 부분의 수분과 유분을 잡아주고 유분기를 잡아 아이메이크업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눈썹과 눈두덩이에도 올려줄게요. 베이지크의 누드 포션 팔레트의 컬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흰기가 들어간 누드톤이고요. 웜톤과 뉴트럴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베이스로 피더팻 컬러를 선택해서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하트 메모리 컬러를 선택해서 쌍꺼풀 살짝 위쪽까지 올려서 눈의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쪽 동공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누드 포션은 두 가지 컬러를 올려도 컬러들이 도드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코지 선샤인 컬러를 눈꼬리 쪽 언더 쪽에 올려서 자연스러운 뒤트임을 연출해 볼게요. 브러쉬에 물이나 미스트를 올려서 바르면 밀착력이 높아지니까 참고하세요.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브로우예요. 부드럽게 올려지면서 일단 얇아서 눈썹을 그릴 때좀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고 한올한올내 눈썹처럼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나스타샤의 아이브로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더구나 브러쉬까지 같이 있어서 너무 편해서 요즘 이것만 쓰고 있어요. 눈썹의 컬러를 밝게 해서 눈썹의 볼륨을 살려줄 건데요. KT의 3D 아이브로우 컬러, BR2, 내추럴 애쉬 컬러로 한올 한올 정갈하게 눈썹을 정리하면서 컬러를 올려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려볼텐데요 케이트 제품의 내추럴 브라운으로 선택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릴텐데요 브러쉬가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브라운 컬러가 보통 동동 뜨는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 제품은 내추럴한 브라운이라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눈꼬리 쪽부터 그려서 눈 안쪽으로 라인을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워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만 동동 떠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트메모리 컬러를 아이라인 위에 올려서 스머즈를 줍니다. 뷰러로 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한올 한올 올려주는데 마르시크의 마스카라는 브러쉬가 내 눈에 맞게 라운드로 되어있는데 브러쉬가 또 촘촘해서 속눈썹을 한올 한올 잘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게 또 연출을 해줘서 요즘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쉐이딩은 더샘의 브리즈 뮬리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요. 이 컬러는 밀키한 브라운 컬러로 제가 이것도 눈에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연출할 때이 제품을 좀 사용하는데 을 제가 누드 메이크업을 하는 만큼 딱 맞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봤어요. 사선 광대와 감자놀이 그리고 목의 경계선을 잘 연출되도록 턱 밑까지 연결해서 올려줍니다. 올릴 텐데요 저는 한정판 미니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를 첨부해서 제품 정보를 올려놓을게요 치크 또한 상큼 발랄한 느낌이 아닌 약간 브론즈의 느낌으로 이차차한 펄감과 피치빛 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골드러쉬로 선택을 해봤고 또 쉐딩과 이 자연스럽게 컬러가 어우러지는게 중요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사선 광대에서부터 앞쪽 광대까지 연결을 해서 쉐이딩과 어우러지게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팅을 줘서 좀 얼굴에 볼륨을 살려볼 건데요. 트윙클은 좀 과하지 않음의 시머리함이 있어요. 좀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오는 하이라이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츠빛 실버 컬러와 좀 미미한 골드 컬러가 있어서 이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이 건강한 피부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줘서 저는 이걸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사선 광대쪽부터 눈썹 뼈, 그리고 콧등, 코끝, 턱 끝과 입술 위쪽에 올려줍니다. 립 컬러는 아워글라스 제품의 I'm Addicted 컬러를 선택을 해봤고요. 이 컬러는 모브 느낌이 아주 살짝 나면서 말린 장미의 컬러 느낌이 가득 담긴 제품이고요. 아워글라스의 립 제품은 정말 밀키하게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촉촉한 밀착력과 함께 이 컬러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데이지크의 누드 포션 팔레트를 가지고 웜톤 누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지 뷰티의 미지였습니다. 미지와 함께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